안녕하세요 킴비서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거리를 이용시에는 국적기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하는게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다만 단거리 발권의 비행은 국적기 마일리지 사용이 매력적이지 못한게 사실인데요 사실 대부분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유럽이나 미국 같은 장거리 여행을 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 준비해봤습니다 단거리 비행을 LCC 가격 혹은 유사 가격으로 FSC를 타는 법 그리고 편도신공의 앞부분과 뒷부분 마일리지 발권하기 좋은 항공사 마일리지 첫 번째 일본을 가는 데 최적화된 델타 항공 마일리지 델타항공 마일리지는 사실 일본 갈때 가장 효율이 좋은 항공사라고 생각합니다 단 7,500 마일리지로 일본을 갈수 있죠 일단 우리나라 국적기인 대한항공을 타고 갈수 있으며 차가반 마일리지도 매우 적고 대한항공이 취향하는 도쿄, 오사카, 나고야 사포로, 오키나와 등을 갈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적은 마일리지로 사포로를 가는 유일한 경로가 델타 마일리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현재는 평소와 다르게 계약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밖에 발권이 되지 않는 상태인데요 어, 추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짧은 거리에 중국과 일본을 가는데 좋은 유나이티드 항공 마일리지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마일리지는 중국과 일본을 가는데 사용 효율이 매우 좋습니다 그 이유는 800마일 이하를 8000마일리지밖에 차감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유나이티드 항공은 스타얼라이언스 그룹으로 국적기인 아시아나, 일본의 아나, 중국의 에어차이나 등을 이용합니다. 가능 사포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일본지역, 그리고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등 짧은 거리의 중국도 모두 갈수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말리지는 하나 머니 앱을 통한 현금 구매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번째, 단거리 최강효율 영국항공 마일리지 영국항공 마일리지는 국가별이 아닌 거리별로 공제의 마일리지가 달라집니다 650마일 이하는 4,500마일리지 1,150마일 이하는 7,500마일리지 2,000마일 이하는 1만 마일리지 3,000마일 이하는 12,500마일리지입니다 영국항공의 경우 3,000마일 이상의 발권은 효율이 좋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영국항공의 단거리 마일리지 효율은 보시는 것처럼 매우 좋습니다. 다만 영국항공은 원월드 항공 공동체라서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을 이용할 수 없고 외황사만을 발권할 수 있어서 갈수 있는 구간이 조금 한정적입니다. 캐세이퍼시픽, 제펜에어라인 그리고 S7이 취향하는 구간을 갈수 있으며 4,500마일리지로는 부산에서 도쿄, 인천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갈수 있으며 7,500마일리지로는 김포에서 도쿄, 인천에서 타이페이 구간 발권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만 마일리지로는 인천이나 부산에서 홍콩 구간 발권이 가능합니다. 영국항공의 마일리지는 거리별로 마일리지를 차감하다 보니 캐세이 퍼시픽을 타고 홍콩 경유를 하면 일부 구간 좋은 수준의 마일리지 차감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효율이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인천이나 부산에서 하노이나 다낭을 갈때1 4 5 0 0 마일리지로 갈수 있습니다. 인천이나 부산에서 몰디브를 가는 것도 대한항공보다는 약간 더 저렴한 수준으로 갈수 있습니다. 영국항공 마일리지도 역시 하나 머니를 통한 구입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효율 좋은 항공사 마일리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홍콩, 일본 등은 편도신공이나 이원발권으로 많이들 발권하는 루트입니다. 편도신공과 이원발권의 첫 구간이나 마지막 구간으로는 델타, 유나이티드, 영국항공마일리지를 활용시에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비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